한번 써볼까 이거 근데 빅다리라면 그냥 끝나네 이게 71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게요 최고 데미지 어 왔다 어 해피님이 그 누구였더라 한쿠마님이었나? 어, 레이즈 활용 S, 잡기 S, 콤보 S. 좋았어. 하지야가 그렇게 좋아졌다는데? 근데? 초초초 해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아, 이줄 불편하다고요? 어, 이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될라나 모르겠네요. 아, 뭐야, 이 망치. 불편한데? 초초초 스크류가 된다고 들었어요. 와구 투 원투 나의 코스튬은 이런 코스입니다. 아이고 하. 나이스. 아 이거 이 코스만한 붕건을 그렇게 쓰고 싶단 말이에요. 하. 이길 하, 하 오늘 처음 해봤는데 하이어 진짜 팽석이 많이 너프 됐네요. 어... 아마도요? <웃음> 아, 이거 14지차 맞다. 맞다. 여러분 <웃음> <웃음> 저 스테이스... 조 스티스님, 아저씨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맞거든요. 들라. 아니고 아무 저기? 안 들어갔고. <웃음> <웃음> 아... 아저씨. <알지. 웃음> 아니, 됐어요. 아, 이건 벽방 데미지가 없네. 벗어달라 하려 그랬는데 또 데스 안에? 아, 재밌잖아. 어, 오케이. 네, 걸어왔습니다. 아, <웃음> 야, 괜히 잡기 풀기가 S인지 알아요? 자, 다 뭐야, 이거? 연속 흡 수고링. <웃음> 먼저 시비를 걸어왔단 말이죠. 이 가지. 자프레스? 자프레스 뭐..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시국에.. 여러분! 뭐야? 모두.. 외쳐주세요 어 폴하지 않겠습니다 하하핳 금권쓰지 않겠습니다, <웃음>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이 시국에.. 시스리가다 2시점에다.. <웃음> <웃음> 어록, 어록 추억해면 추억, 이런 악들면을들을 들으면서 음악하 들으면서 음이을들오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오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 음, 좋았어. 어? 아, 둘 다? 왜? 또 왜요? 제가. 보라당, 승단을... 앞둔, 상태였어요. 짜 싱덜레. 싱덜레.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게 게임인가? 일단 게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양된 거예요. 기다려. 아, 아이 아, 맛이야 이 맛이야. 아이즈시아 그래요? 아 섹시한 그 콤보로 다시 가야겠다. <웃음> 나이스 제 투, 2킹 어버 아아 불편. 아 개불편. 아. 아이고. 아, 진짜 불편한데. 어예. 아, 뭐야? 왜 들기 안 돼? 저기 쌈자너 저거. 원투, 원투. 아이고. 마지나그리. 와우 <웃음> 이게 죽냐 <중요? 웃음> 분명 카운터 <카운트는> 나긴 <하긴> 했는데 <웃음> 마신건이었던 것 같거든 이제이제이제 바비 <웃음> 근데 이제 굳이 콤보 안써도 되잖아 <웃음> 와우 와우 야 이게 안중냐 <웃음> 개불편하네 <웃음> 시즌원 이었으면 죽었다 천오 감사합니다 <웃음> 오셨어요? 제가 예 네. 아까 보라산 승자는 실패하고 예. 화가나서 5천원을 충전한 줄 알았는데 네. 5만원을 충전했다라고요? 어, 어, 어, 어, 어. 5만원이요? <웃음> 이게 전국폴 때문에 무다 폴은 아직 안 끝났어 <웃음> 없어져야 하는 <없어져야. 웃음> 아니, 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버려 아니, 아니, 아니, 다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2, 아이고, 원, 투 버퍼 미 아이 멋있어 완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이고 아, <웃음> 저거 기다렸던 것 같은데 탕탕탕어 개꿀 우와 간만에 졸라 재밌다. <웃음> 와 뭐야? 방금 와구피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것이 정기다 어. 정기가 구현됐다. 알았어, 알았어. 볼. 아,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 그렇죠. 이거죠.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음? 아이고.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 자, 뭐좀 할까요? 아시죠? 이남생 유망생 <웃음> <웃음> 아우 좋다 좋다 좋다 <웃음> 하나 딜렉나 이거 퍼지가 됩니다 집중하면은 어? 딜렉나 이거 뭐되버린데요 아니 왜요? 내 부캐가 보라단 승근에 실패하고 네 <웃음> 다행히도 내 부캐는 보라단인? 해킹이어서 네, 그래. 이거라도 돌리자. 네, 안전적으로 돌리는 데. 개가 꼬이또나오더라고 <웃음> 근데 시즌 3비때이 싱디 싱디 생겼네? 그 싱디 을디는데아디더라 네네 어디갔있고 뭐. 네. 이게 게임이냐네 일단은요 일단은 게임입니다 아 근데 그 도네이션 끝나자마자 항상 이런 장면이 나온다 뭔가 기분 기바... 아유 아유 안닿네 광인가 아니고 아이고 안죽었어? 카운터? 아우 <웃음>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이제, 이제, 아이고, 까비. 팡팡 왼아퍼, 왼아퍼, 아이고, 아이고. 도망하세요! 퍽! 오케이. <웃음> 괜찮았다. <웃음> 그러니까, 딱히 쓸게 없었는데, 지금 진짜 완전한 벽홈을 준 거지. 음악 캔슬은 그냥. 아까처럼 기습적으로 한번 사용할 정도? 그 말고는 저는 많이 쓰고 싶진 않아요. 땀, 땀, 땀. 아잇! 너에게 잡기를! 까비. 개긴다 진짜. 아이고. 나락. 아니네. 하, 하. 엥?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레이지, 레이지에요?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 함부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아, 함부로, 아참참참참 양손 누르고 있어서 다행이다. 허이, 딱이파 이제, 이제, 아이고, 나 이거 할라 그래 아, 호구님 아이고, 7개월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 새로운 벽, 새로운 콤부 발견했는데, 이것 좀 봐주실래요? 아이고, 나중에, 내가 일단 띄워야 뭘 콤보를 쓰든 말든 하죠 띄워야 포거님 안녕하세요, 방금 밥 먹고 <웃음> 와서 베스트 끄는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 아이, 분 끓였어, 이스 카운터 원래 이정도 데미지가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땅땅땅 하아씨밥 먹고 바로 왔어요 진짜 여라 헉! 이맛을 철권하는 거지. 아이고. 엥? 아, 아이씨, 안았어 탄, 허! 이게 카운터 맞으면 60 넘을걸요? 오예. 나는 아직 레이지가 남아있습니다. 레이지가 남아있다. 아이거이 피해서 못쓰겠다. 가자. 아, 양손 누르고 있었는데, 아. 씨. 양손 누르고 있었다고. 아이고. 그한 번의 백가는클 것이다 너무나도 클 것이다, <웃음> 것이다. 수고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제발 누가 빨리 꽂아서 잡기면옷지게 쏘라 <웃음> 저 어, 건방진 프리 감히 그 자기가 <웃음> 아스 플러스에서 줄어들진 않는데 보여줘라. 어. 아 애플에서 어, 없애다, 줄어들진 않아요 없개아 <웃음> 천원 감니다 What is it?